자 주먹 나옵니다 주먹 나옵니다 점프 점프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점프 지나가고 주먹 지나가고 점프 두암프 두번 여기서 점프 제발 아아아 아! 아!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백호롱입니다자 오늘 해볼 게임은 폴가이즈 오늘 1등 왕관 켠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가이즈라는 게임은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저희 꼴대지점까지 들어가면 되는 게임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거내 게임이네 이거 너무 쉽네 야야야야 아, 완전 뉴비가 왕자들을 뚝배기를 후려치면서 왕관을 탈환하는 그런 떠오르는 신성 그런 느낌으로 해보자 좋다 근데, 나이맵 처음 보는데? 아, 모르는 맵이 왜 이렇게 많아? 가자, 가자, 가자. 할수 있다. 1등 쉽지. 뭐, 뭐야, 뭐야, 뭐야? 오, 눈덩이! 오른쪽? 왼쪽? 아! 오이씨! 좋아요, 좋아요. 아, 아이, 건 아, 욕할 뻔 했다. 오, 욕하면 안 돼. 아, 저리 비겨이사고대가리야 오! 야, 야. 어, 어, 어. 야, 안 나? 너, 야, 야. 어? 왜 이렇게 잘해 얘네 다 주먹 한대뚝 치고 나 피하고 여다 다이빙! 좋아요 뭐야 나 꼴등이야? 주먹 안 나온 곳만 골라서! 아 우후! 좋아요 좋아요 아 뭐야 쉽네 아!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선풍기 진짜! 아! 선풍기 진짜! 아뇨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선풍기! 여단 점프! 와 41명이 딱 들어왔어요! 와! 이게 다 노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멋있고 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일부러 못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을 좀 경계심을 많이 낮추는 거야. 경계심을 낮추게 한 다음 내가 마지막에 그때 막 신과 같은 컨트롤로 1등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오늘 주기 퇴근도 할수 있고 시청자분들께 멋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 하, 멋있는 계획이다. 좋아. 무빙, 무빙. 아, 좋아요. 아, 쉽네, 쉽네. 자, 여기서 오른쪽에선 앞으로 직진, 직진. 직진 피하고 점프 돌기 지나가고 돌기 지나가요 지나가요 저 여기서 점프 아 쉽다 목가이 한번 잡아주고요 열어주고 직진 직진 직진 직진 떨어지지 않아요 좋아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지, 지나갑니다 점프하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거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다이빙 아 점프 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게 바로 제 실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잘하네 나 점액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대포를 피해라 대포가 한쪽에만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나 피하고 어, 이거. 아 뭐야 기울어지는구나 아! 오 어! 별날라 어! 어, 바닥에 깔리면서 별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피해 피해 다 피해 다 피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헤드부터 피해주고요 가운데 볼도 날라옵니다 게임 게임 아, 컨트롤러 우와! 아 어, 근데 진짜 맵 진짜 이쁘다 나 이런 내온같은것도 은근 괜찮네 우후아 게임 쉽네 아! 딱내 게임이네 자 계속 타락타락하고 있죠 자한 명만 죽으면 돼요 그한 명이 내가 되지 않게 조심하면 되겠죠 아아 아, 쉽네 아 게임 너무 쉽네 좋아 18명 뭐 18명이 남았다고? 시프트로 블록을 잡고 있... 어? 벽이 높은 게 있으니까 상자를 밟고 만들어갖고 가라는 소린인것 같은데? 약간 휴먼 폴플렉 같은 게임인 것 같은데? 이번 맵은? 그럼 나는 벽을 안쌓고 상대방이 쌓은온 것만 타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요거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내가 안 쌓아도 될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 아 비켜봐 아, 얘들아, 비켜봐 우리... 우리 이거... 아, 뭐야? 나 팝콘을 할줄 몰라. 아, 어떻게 하는 건데? 야, 이씨, 안 되겠다. 너못 가. 나어디 같이 죽어? 아... 아... 아... 아... 명 남았다.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아직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크나큰 위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 한다 조기 퇴근해야지 집에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왼쪽으로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 밀지 좀봐 여기서 점프해야 돼요 안 점프 점프 안 하면 빠져요 더 점프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나이스 좋아 올라와 소 이지 소 이지 달려가면서 점프 올라가 올라가 좋아요 좋아요 일단 여기서 좀 빠르게 넘어가 줄게요 이거 봐 이거 금방 끝나요 아 제발 저액이랑그 벌집만 안났으면 좋겠다 가자 가자 할수 있다 이런 거 어렵지 않다 고! 자 여기, 여기서 점프 아 점프 나 잘하지 여기서 점프 아, 점프 점프 좋아요 밀어주는 거 좋아요 아 너무 쉽네 내 맵이네 내 게임이네 이거 잘만 가면 아 좋아 좋아 이거 승자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왠지 불안하다 들어가자 근데 이제는 조금 난리 치는 것보다 집중을 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저 지금 방송 깼는지 벌써 한 시간 반이 됐어 원래 한 시간 안에 클리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제가 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질질 끈 느낌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집중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우 정도야 어렵나? 이거 뭐? 쉽지요? 아 이거야? 이거야? 아야야야아나 이런 거 못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아, 아, 힛겨! 꺼져! 아! 아, 야,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다이빙! 이번 판에 클리어하면 돼. 아직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폴가이즈를 오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할수 있어. 아직까지 저의 정신력은 멀쩡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웃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다음 맵 나오면은 결정이 되면은 전략을 조금 짜보자. 팀게임이면은 그냥 비도 메타 가는 거고, 어. 아 제일 오른 맵이 나오면 어떡해 나 이거 올라가본 적이 없다고 아니야 두번 해봤잖아 자 정신 차려 나 정신 차리면 여기서 퇴근할 수 있어 운 좋으면 나 혼자 들어가고 다 떨어지는 거야 서 39명이 다 떨어져서 내가 혼자 남아갖고 왕관 얻고 집에 가는 그런 레파토리도 있잖아 좋아요 아 제발 비켜 짬프짬프아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야 혁혁혁혁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비켜. 자, 주먹 나옵니다, 주먹 나옵니다. 점프, 점프.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점프 지나가고, 주먹 지나가고 점프. 두 점프 두 번. 여기서 점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툰드라런 이거는 쉽더라고. 좋아. 3,2,1, 원, 고. 이 정도는 괜찮아. 왕관 볼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못 보진 않을 것 같아. 못 본다는 건내 사전에는 없어. 좋아 좋아. 이거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빠지어야 좀 빨리 갈것 같아요. 아이 좋아요. 아놔이 팬벤치야. 진짜 뭐야 여기서 바람 타고 좋아. 주먹 나왔던 곳 가고 가고 기다렸다가 와 어, 좋아. <웃음> 아, 이제는 이런 것까지 어, 신경쓰면서 가고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렸다가 가줍니다 좋습니다 점프 점프 좋아요 아이맵 재밌네 내가 잘하니까 너무 재밌네 좋아 내 전문 맵이 이런 맵이야 뭔가? 롤링 썬더 하는 그런 느낌 맵이? 제 전문 맵임니다야 망치야 나좀살려줘라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신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좋아~ 점프 좋아요, 좋아요~ 가자, 가자. 자, 이거 탐으로 좀, 타이밍 조금 안 좋진 않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다이빙 아, 비켜 여기 급하면 죽어. 야, 두명 남았다. 두명어 아, 위험했다. 쉽네, 너무 쉽네. 게임 쉽네. 아, 제발, 제발, 제발, 저맥만 안 왔으면 좋겠다. 저맥만, 저맥만, 제발, 제발. 어 뭐야? 이거 처음 보는데? 얼어붙은 산을 등반하여 산정상의 결성선에 도착하라 자 게, 게임 경력이 되는 나의 뛰어난 두뇌로 아! 잘 분석을 하가면서 가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점프 한번더 떨어진 거 유지하면서 점프 다이빙 좋아요 좋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눈 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바로 점프 되는데? 좋습니다 아 올라갔죠? 아 뭐하는데? 아, 제발. 아, 열명 밖에 안 남았다. 야! 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내가 나갈 까 와우! 아, 쉽네. 아주 그냥 게임하면서 진짜 호들갑이네 호들갑을 다 떨고 있네, 진짜. 아, 제발. 나한테 유리한 거. 내가 잘하는 맵. 지금 나오는 게 내가 잘하는 맵.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들어온 버튼을 눌러 점수를 획득하라. 아까 해봤으니까 이제 쉽지 않을까? 좋아, 좋아. 자, 어느 정도 뜨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제가 눌렀어요. 점프 눌렀어요 점프 좋아요 아주 좋게 저거 먹으라고 둬 먹으라고 둬 정말 나 잘하고 있는 거 같아 나 진짜 잘하고 있어 줄건 주는 전략 여기서 원포인트 좋습니다 풋키풋키 아이고 어쩌면 좋나 내가 이겨버리고 있잖아 뭐야 내가 이겨버리고 있지 뭐야 아이고 줄게 그거 줄게 먹어 먹어, 먹어. 아, 다 먹어 아다 먹어도 돼풋키풋키 <웃음> 여러분 저의 성장력이 정말 어마어마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성장력 아닙니까? 드디어 오늘 처음 했는데 이렇게 너무 무서운 성장력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자,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요. 점프! 야! 야! 야! 점프! 점프! 점프!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죠 이렇게!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응! 안 돼! 점프! 응! 응. 야!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점프! 야!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아! 아! 아! 오른쪽 마우스 왜 눌러! 아! 오른쪽 마우스 왜 눌러! 눈에 뭐 돌아갔어 아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눈을 찔러 아야너 아, 뭐해 야아 점프 아아너 뭐해 진짜 아 니네 자리 가아 뭐하는데 내 자리 왜 오는데 야 점프 오오오야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다 할수 있어 내가 다 부셔버리자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최대한 부서놓으면 애들이 밑로 떨어지겠죠 그럼 내가 최대한 버티는 거야 뭐 어, 그런 방법이 있네 좋아 좋아 여기서 최대한 유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여기서 점프 좋아요 좋아요 마음에 드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뛰어난 두뇌 야 죽어 죽어. 짠. 조기+ 퇴근! 조기+ 퇴근! 조기 아그 왕관은 내 것이야. 그아아게아니야내 네 것이라고. 그 왕관은 내 거라고. 아신고아기아